다시 시작이에요! 자, 자전거는! 그럼 섹시녀 컨셉으로 해볼까요? 택배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오, 어, 어. 지난 편에 너무 저의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 영상을 보고 좀 자기 반성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유진 삶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에 샐러드로 식당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여우티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굉장히 깔끔해지셨어요. 냉장 있는 거야? 저는 청소를 했어요. 너무 그때 더러워가지고 제가 봐도 그것들이 나더라고요.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준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건 티백 형식으로 돼있어서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택배 온 거에 바로바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몸 행복해. 이걸 먹고 이번 여름에 진짜 비키니입 먹고.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밥을 좀 먹으면서 에너지를 회복할 거예요. 제가 요즘 틱톡을 시작해서 프로 틱톡과에 걸맞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섯 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연습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편집하고 그런 생활들을 보여드릴게요 배가 고프거든요? 아침 식사를 해볼게요 일단 밥은 얼마 전에 된장찌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땡. 맛있겠죠? 된장찌개? 3분 30초 햇반 살코기 참치로다가 그리고 김치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여우티랑 같이 먹으면 좋아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이거 정훈이가 선물해준 양은 냄비인데 되기 뚜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장갑 끼고 열어야 돼요. 이게 여우티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우티고요. 팥이랑 호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귤 먹은 여우티는 여우티에서 귤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티는 레몬 밤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기린티는 도라지 뿌리로 되어 있는 건데 티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쏘짠 세상이 참 좋아졌어. <웃음> 끝난다. 와아 좋아 오 맛있어 나도 이제 요리사가 되는 거야 음 내가 또 참치 킬러거든요 참치 킬러 해가지고 김을 싸 먹으면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음 여기가 국산빌딩 뷔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참맛 나요. 맛있는 참 맛. 그편 나오고 1주일 동안 엄마 연락 무시했어요. 엄마가 잔소리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연락 무시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자,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안 건강해도 되지, 젊음을 한껏 즐기다가 죽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걸려보니까 건강이 최고다. 밥 먹을 어밥 먹을 줄 알았어. 일먹 내일 가면 이거 좀나 혼자만 먹는 건데 뭐 뭐야? 여요 보이냐고요 맛있어 보이죠? 아, 다음 이제 나가기 전에 음. 빨래 좀 열고 이제 출발합시다아 음. 가죽바지 완전 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이거 거의 그냥 세탁 안 됐는데 이거? 또안 했나? 빨래를 다 널었으니까 자전거를 타러 가보시다 가시죠 이제 이거 신겨가지고 안녕 자전거 연결 중아 한강 딱 예뻐 라필 일주일에 원래 한 번씩 자전거를 탔는데 추워서 못 탔거든요. 근데 다시 날씨가 풀리니까 다시 탈만해요. 다시 시작이에요. 잘 자전거는. 여기 앞에서 잠깐 쉬어야겠다. 저좀 많이 달려 지금 30분 정도 달렸어 아. 고쿠만 이런 거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다리. 와. 막 앞머리 다 까져가지고 겁나 못 생기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앉히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자 이제 다 했으니 새벽 연습 하기 전에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옷을 맞춰서 촬영을 해서 옷을 갈아입어서 다시 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에 잔다. 오늘 나의 하체가 조금 더 탄탄해진 느낌. 제 친구들이랑 틱톡을 찍어야 되는데 한번 연습할 때 3시간을 하는데 8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아주 빡세요! 어? 시스루? 나 오늘 섹시녀 컨셉으로 해볼까요? 섹시하지 않나? 바지 뭐 입지? 왜 하... 이렇게 옷이 없냐? 왜 이렇게 옷이 없지? 아나 바지가 너무 없어 아니 바지가 뭔가 뭔가 다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이좀 귀여운 것 같은데? 됐다 이러 가면 되겠다 55분? 아씨 빨리 가야되는데? 앞머리를 오늘 잘라서 집에서 주방가위로 잘랐더니 또 짝짝이가 돼버렸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끓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귤 먹은 여우티를 챙겨볼거예요 계속 틈만 날 때마다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거 그냥 찬물에 했는데도 빨리 우러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여우티 하나씩 줘야겠다. 이 정도. 상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아 정도. 하정뭐이 정도.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아도이 정도. 이정이정이아괜이정이거이거만 아, 씹고. 가까운 거지. 머리, 그 가슴, 배, 다리 이렇게 내 등분으로 나누셔서 그래야 좀더 길어 보여 아 진짜로? 어, 어 좋아 어. 자 그다음 제꺼 바로 갈게요 내눈은내 감으며 이이자오늘의제 일가가 끝났네요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찍은 영상들을 이제 다 편집을 하고 자야 돼요. 여러분이 저번에 안 씻었다고 하도 뭐라 하시길래 오늘은 씻는 모습을 핫사씨 보여드릴 예정입니자 예절...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오늘 그 여자아이들 했어. 이건 신곡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야 돼가지고 이거 <웃음> 싱크 맞추는 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얘를 뒤로 해가지고 어, 이것도 맞춰주고 편집 완료했습니다 이제 네, 씻고 드디어 자 보겠습니다 지금 다크서클이 발밑까지 내려오거든요? 어, 오늘도 씻는 걸 찍으실 건가요? 아 진짜 다 썼네 오씨, 어, 이거 알지? 이거, 이거 끝에서 돌돌 말아가지고 하는 거 어, 마지막 한 발이었습니다 아 내일 네, 앞까지 쓸수 있겠다 이건 <웃음> 야! 아이를 찍힌 게 알라고! 되게 예쁘게 찍게 나왔잖아, 이렇게 찍으니까 옷은 금붕어머냐 그냥.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 그, 그 유진 언니 동생 민지이고요. 집에 불쑥불쑥 언니가 사람을 데려오네요. 아 산뜻해. 귀엽지? 잘게요, 이제. 자 저는 이제 1층에서 자기 때문에 불좀 끄고 자 잠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우 대박 잘자요 ASMR 나 이제 잠자는 숲속에 공주처럼 하고자게 왕사님은 <웃음> 저한테 뽀뽀해주시면 됩니다